안녕하세요 k t v 의 이민선입니다 밀링 가공을 할때 커터가 진입해서 가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다양한 각도들이 있죠 절립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절립각이 각각 어떤 특징을 갖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아주 많이 가지고 계셔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밀링 커터의 절립각은 커터의 용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절립각이 90도의 경우 기본적으로 직각 가공이 가능하고요 다목적 가공용으로는 숄더링, 슬로팅, 페이싱, 램핑 등 다양한 가공이 가능합니다 네, 흔히 90도 커터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요 대표적인 코어로이 제품으로는 알파밀 X 그리고 트리플 밀 등이 있습니다 가공물의 바닥면을 가공하는 것은 페이스밀링이라고 하고요 페이스밀링의 대표적인 절입각은 45도입니다 코어로이에서는 대표적으로 RM8, RM16이 45도 절입각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45도를 기준으로 절입각이 작아질수록 칩 두께는 감소하고 테이블 이송이 높아질 수 있지만 최대 절입이 작아지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45도를 기준으로 절입각이 작아질수록 칩 두께가 감소하고 이송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높은 이송에 초점을 맞춘 제품들을 고이송 밀링 툴이라고 부르고요. 이 제품들은 보통 15도 미만의 낮은 절립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이송 밀링 툴의 이송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는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이 되겠죠. 코오로이의 대표적인 고이송 밀링 툴로는 HRMD, HFMD가 있습니다. 밀링 커터의 절립각에 따른 특징을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것,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들을 모으고 모아서 코어로이가 여러분들께 더 좋은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